가디안은 벌써 지난 했어! 와 진짜 팔렙지 나와 이게 체감이 너무 많이 됩니다! 진짜! 차이가 너무 커! 이까쥬 하하하하! 뭐구나 이거? 어떻게 못 봤죠 그거? 감히 지금 포고도성장하는이 가디안을 1대1 맞딜을 한다고?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이상한 사탕을 먹은 보속성장 가디언입니다 이 가디언으로 사용할 스킬은 사이코 키네시스와 사이코 쇼크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진입 물건은 구매 안경과 박식 안경 조개껍질 방울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겁니다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 스피드 업 탈출 버튼 정글을 가시는 분이라면 에나비 꼬리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가디안이 9레벨 진화에서 8레벨 진화로 탕향을 먹었고 사이코 쇼크. 포크가 버프를 받았습니다 자, 과연 가디안이 얼마나 강력할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제 가디안이 최종 진화하는게 1레벨이 깎여갖고 8레벨때 진화를 하잖아요 근데 궁극기는 여전히 9레벨때 배우신다는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린피아가 있으니까 좀잘 버틴다 가디안 혼자서는 못 버티거든요 근데 우리 원딜이 지금 마리인데 아, 괜찮을까? 사이코 쇼크 찍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 사이코 쇼크가 상향을 받았거든요 예전에 그 이용통의 그 느낌이 나지 않을 겁니다 세다는 거 어, 충분히 세 나쁘지 않아? 약한 거 아니에요? 오 나이스 아프지? 얘가 났지 똥! 똥! 똥! 근데 진짜 사이코쇼크 센게 보여 이렇게 지 않았다고 예전에 자 그래도 우리 원딜이 많으니까 못 들어와 나쁘지 않아? 괜찮아? 자못 들어오죠? 절대 못 들어오죠? 들어오다가 도망가죠? 나이스 죽가소이지하구만 <웃음> 우리 개고락지로 <계보락지를> 괴롭혀볼까? <웃음> 기분 나쁘지? 도망가 나이즈 죽어! 오로잘 <웃음> 어, 끌었다, 나이스 자, 저는 멀리서 그냥 사이코쇼크 이용통만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주고나이스 자, 사이코 키네시스 찍어주도록 할게요. 영정. <웃음> 아, 너무 좋아. 아니, 아니 벌써 가젤이 됐다고? 와, 아, 좋아. 나쁘지 않아. 아, 뭐이렇게있 아, 벌써 각성기를 내금강이뻔렸어아 개구락지 안에 다 떨린다 항상 젖어지는 건 나였다 아 걔니까 그런데 멋지가라 우디가까 아 너무 재밌고요자 위쪽에 어자 아. 먹어주도록 하고요 자 요거 맞춰주고 어? 아니 또 빨공이야? 그 무기를 두번했었네두번다 빨공이야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진화 1레벨 그 차이가 엄청 큰것 같네요 이제 주력 원딜로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느껴져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집에 가. 그, 아이 진짜 아저가제것 때문에 타이밍 늦었잖아 자 아래쪽에 변제해주고요 좋아요 자 집중하세요 원래 가디안은 한... 어? 이제 잡았어! 그렇지! 자, 아래쪽! 아래쪽 포커싱해!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잡았고 그렇지! 뭐야돼 이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얘들아! 먹어야 돼! 나 좋아! 좋아! 먹자 먹자 먹자! 저희 지금 지고 있니까 먹어야 됩니다! 자 끝까지 집중하세요! 아, 괜찮아! 나이스! <웃음> 다 사라져라! 우리 뼈! 우리 가! 이꼴 놓고 도망가~ 도망쳐, 그렇지~ 나이스 좋아진 건확 체감이 난다~ 원딜 최강자는 간디 아니 아닐까~ 날코 음. 쇼크 찍어주도록 하고요~ 이상의 꼬치~ 망했어요~ 나만큼은 돼~ 어쨌든 나만큼은 돼~ 괜찮아~ 네, 빠질게요, 이거 빠질게요, 베르타가 잡아줄 거예요! 잘했어! 너 너무 잘했어! 안 넣어? 이거 안 넣어? 나이스! <웃음> 이제부터 시작이다! 가디안은 7렙부터 시작이야! 7렙되면 해왕이 됩니다. 아주 좋아요. 나이스! 좋습니다. 와데로도 잘하는데? 가디안은 벌써 지화를 했어. 와 진짜 8렙 지나갔 이게 체감이 너무 많이 됩니다. 진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차이가 너무 커. 피카즈! 어렵네! <웃음> 깔끔하다! 이상해 씨가 조금 성장을 못 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상태에서는 끝까지 저걸 유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잡아주고요. 자기가 캐리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제가 죽지만 않으면 돼요. 뭐, 그나이프 뒤에 못버져 그거! 아니 너 뒤에 그거 못보지는데 밤에 지금 포고도 성장하는 이 가디안을 1대1 막딜을 한다고? 위에 쪽은 어차피 압살할 거고 저는 내려가는 게 좋고 그리고 이쪽에 피카츄가 있을 거고 아 뺏겼잖아! 기다리라니까! 아니 저게 안 죽어? 나이 잡아주고 야 깨구려 지금 피해야된다! 가지고 좋아요 우리 팀 거를 뺏어 먹려고 그래? 안되지 아 진짜 여러분들께서 이거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사기예요 진짜 아니 너무 편해 예전에 그 느낌이 아니야 아 그걸 네가 먹으면 어떡하냐 아다 뺏어 먹려고 그래 애들이 아나 이거 십사를 찍어야 되는데 얘들아 야, 설마 우리 없이 싸운 거 아니지? 잡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끝까지 가 나이스! 나 캐리했다! 나 캐리한다! 질당! 나이스! 아주 좋은 골! 나쁘지 않은 골! 잠깐만! 아! 먹었다! 가디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최강 가디안! 아! 뭐하냐그 진짜! 괜찮아 우리 팀이 다 넣으면 돼! 아. 중앙만 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웃음> 아 바이어로야! 아, 진짜 뭐해! 일부락치한골 <웃음> 돌진하면 안 되지 우리들 <웃음> 다 죽었네 갓띠안! 좋습니다! 와, 막 이상한 사탕 먹어서 빨리 진화시킨 느낌이야 MVP는 전적 <웃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킬 3 어시고요 딜량은 아, 정말 아쉽다 어? 자, 킬은 와, 14킬이라고? 자, 데미지는 7만 넣었네 좋아 딜량 1등 아 나쁘지 않아요? 자 어, 이번에 정말 가디안이 확실하게 성장하는 속도가 체감이 너무 많이 될 정도로 좋아졌다는 걸알수 있었고요 일단 궁극기는 9레벨에 배운다는 건 에,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가디안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원딜 중에서는 거리 유지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10만 딜은 좋게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예전보다 가디안 너무 좋아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력으로 삼아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